안녕하세요. 별난 카페입니다. 어, 오늘은 로또 978의 분석 자료를 어, 이번 주는 일찍 올려드리는데요. 어, 앞에 977의 복귀 자료를 먼저 올려드리고 어, 이어서 어, 978의 어, 분석 자료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복귀 자료하고 같이 올리는 거라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신 분은 또 누르면 안 돼요 또 누르면 구독이 취소되니까요 자, 977회 복귀 대분류 복귀입니다 1그룹에서는 2번과 14번이 출했고요 2그룹에서는 9번, 22번, 44번 이렇게 출했습니다. 3그룹에서는 10번, 보너스 볼 16번 이렇게 출을 했어요. 그래서 필터 그룹 필터 범위는 다 이상없이 접종을 했죠. 이건 뭐 거의 100% 접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3그룹에서 27번, 27번이 어, 제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7번은 어, 그 제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고요 어, 이 복귀자료를 올려드리면서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패턴, 특이 패턴 1입니다 어, 이게 12연속 줄인데 풍당풍당 12연속 줄이죠 줄을 어, 따지면 2 4주고월로 따지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온 거였는데 어, 흐름이 이제 끝났어요. 지난주에 전멸을 해가지고, 이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은 이제 완전히 폐기되는 거고요 어,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온 거니까, 오, 많이 오기도 왔죠. 보통 이제, 어, 12연멸에서, 어, 그, 10, 기르면 17연멸, 아, 12연속에서 기르면 17연속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종결, 종료됐, 어, 됐습니다그 다음에, 어,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11, 16, 25, 39 였는데 아, 지난주에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를 아, 하면 흐름이 끝납니다 라는데 이건 6연속에서 종, 종료됐어요 지난주에 출를 했죠 아, 보너스 볼 하나가 나와서 이거는 상황이 역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 패턴세 번째죠 이거는 퐁당퐁당 지금 5연속 중인데 이거는 어, 지난주에 전멸을 해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번 주에 이제 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 보통 이런 거 하나 잘 잡으면 한 6개월 동안 어, 아주 긴요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이제 이거 흐름을 이어왔으니까 아,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과출 어, 그룹이죠. 여기는 이제 복잡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게 어, 지금까지 9연속이 딱세번 있었는데 12연속 출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9, 어, 12연속이니까 과출로 보고 이걸 제외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 불 붙은 그룹으로 보고 이제 계속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냐? 어, 그건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했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 우선 먼저 1번, 21, 번 17번, 25번, 41번. 어, 이거는, 어, 뭐, 무난히 제외될 것 같은데, 9번과 33번이 요게출 아, 가능성이 있다 아, 저 필출 그룹에도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번과 33번을 주의하시라고 했는데 아, 여기에서는 9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연속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히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제, 자료상으로 제 가능수 했는데 아, 여기에서는 아, 2번이 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제외 가능 수들을 종합을 하면은 어, 여기가 어, 종합한 수에서는 2번 어, 또 9번 16번 이렇게 주란 거죠. 그래서 이 수들은 제외 수라는 뜻은 아니었죠. 이 수들을 여기에 있는 수들을 우선 빼놓고 살펴보시고 없으면 그빼은 수를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드린 거죠. 어, 45 수를 다 갖다 놓고 어, 어, 필수 수를 어, 고정 수를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 45를 다 놓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이수도를 제쳐놓고 살펴보시고 없으면 다시 이수도를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건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일 수로 올려드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 여기 이제 필출 그룹입니다. 첫 번째 필출 그룹이요. 여기는 13, 20, 27, 34. 이게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9연멸 중이라 어, 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그런데 이게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연멸이 됐어요. 어, 이제 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번 주에는 이걸 출할 거라고 전는지는데 어, 역시 또 전멸해서 11연속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늘 로또는 예외가 있는 거니까 그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 여기 5구 주변수입니다. 어, 976회에 5구가 35였는데 이 우부 주변수가 3연멸 중이라 여기 추락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4연멸5연멸도 있으니까 꼭 필출은 아닙니다라고 필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역시 또 접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4연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돼요. <웃음> 자 그다음에. 필출 가능수 세 번째입니다. 2월 수인데요. 2월 수가 3연별 중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4, 12, 25, 37, 2번 이게 제외 가능 그룹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고 나면 14하고 35가 남는데 우선 먼저 14하고 35를 살펴보시고 없으면 이 빨간 수들을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검은, 검은색 수에서는 검정색 수에서는 14가 나왔고요. 빨간색 수에서는 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수가 지난주에 두, 주, 두 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출 가능수, 어, 네 번째입니다. 영 끝수죠. 영 끝수는 32제의 가능수에 있으니까 10번, 20번, 40번을 살펴보시고 없으면 30번도 살펴보세요. 그러세요. 0 끝수가 12연별이 딱한번 있었는데 7연별 중요하잖아요 7연별이면 12연멸이 딱한 번이고, 7연멸이면 다 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여기서는 10번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 가능수 다섯 번째입니다. 588주기죠. 어, 4연멸이 딱두번 있었는데, 7연멸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필출 가능성이 상당히 역시 높았는데요. 여기서는 3번과 16번을 빼놓고, 검은색 숫자에서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색 수를 살펴보세요. 그런데 빨간색 수에서 나왔습니다. 16번이 나왔죠. 자, 이렇게 했고요. 어, 또 필출 가능수 일곱 번째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게 현재 7연멸 중인데 5연멸이 딱네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런데 이거는 또 전멸을 해서 8연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들이었죠. 아, 네 그룹을 보여드렸는데요. 아, 여기서는 아, 44가 출했고요. 아, 또세 번째 그룹에서 9가 출했습니다. 아, 나머지 두 그룹은 전멸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 그룹, 나머지 두 그룹은 이번 주에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숫자는 바뀝니다. 이 숫자는 바뀌는 거거든요. 고정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77회 복귀 자료를 마치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978회, 978회 어, 어,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분류 특이 패턴 고정 수치 에선들 이제 이러한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먼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리고요. 어, 대분류입니다. 이번 주 대분류는 역시 세 그룹인데요. 1그룹은, 어,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건 거의 100% 적중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건 지난주에 그 3그룹이, 3그룹이, 어, 9 7 5회 976회에 전멸했기 때문에 이연멸도 감안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 지난주에 출을 했죠. 두수가 출했잖아요. 보너스 볼까지. 그래서 이번주는 어, 필출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3그룹을 1에서 4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필출로 보시고 일단 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100%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이건 0에서 4가 일반, 어, 일반적인 필터 범위인데요. 어, 1에서 4도 어, 한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에서 4로 하셔도 무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특이 패턴입니다. 어, 여기는 대상수가 4, 12, 28, 39입니다. 어, 퐁당퐁당 5연속 중인데요. 어, 지난주에 전멸을 했으니까 어, 이번주에 이제 출을 해야 되겠죠. 흐름, 흐름을 이어간다면 어, 흐름이 종료된다면 이번주에 이제 전멸을 해서 흐름이 이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 이게 흐름을 이어간다면 4번, 12번, 39번은 제외 가능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 8번을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28번이 제외로 보이시면 4, 12, 39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4, 12, 39에도 없다면 이제 흐름이 끊어지는 걸로 보시고 전멸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전멸할 거라고 버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 과출 그룹입니다 어, 지난주에도 또 출을 했죠 이건 계속 주의 그룹이 되겠어요 어, 여기가 지금 이제 1 3연속이 됐습니다. 이래서부터 9연속이 딱세번 있었는데 어, 1 3연속 신기록에 신기록을 계속 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과출로 본다면 다 버리시면 되는 건데요. 어, 이게 불붙은 그룹으로 본다면 이제 이번 주에도 또한 수와 한수 이상은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어, 저는.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통계 나온 통계상 나오는 자료들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에 있는 수들은 빼놓고 먼저 검토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 자료상 제외 가능 수들입니다. 여기는 어, 1번, 4번, 6번, 7번, 10번, 12번, 13번, 19번, 39번. 어, 이거는 어, 별란 카페가 조사한 자료에 어, 이건. 제외 가능하다라고 배워지는 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데 모으면 어 이렇습니다 제외 가능수가 총열리 수가 있습니다 열리수. 그래서 여기 있는 수는 이건 제외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외수가 아니라 우선 먼저 빼놓고 살펴보시고 없으면 그 빼놓은 수를 다시 살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필출 그룹 1입니다 여기는 어 지난주에 또 전멸을 했죠. 이게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시연멸이 됐어요. 어, 13, 20, 27, 34인데요. 여기서 이 13은 제일 가는 그룹에 들어있죠. 그래서 13을 빼놓고 20, 27, 34를 먼저 살펴보시고 어, 여기에 없으면 13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13에도 없으면 이제 11연멸로 넘어간다고 보시고 다, 다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록상으로 볼 때는 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룹입니다. 자, 이번엔 필출 그룹 두번째입니다. 여기는 5구 주변수인데요. 지난주에 5구가 22였죠. 어, 이 주변수가 지금 현재 4연멸 중입니다. 어, 그래서 이 6수가 이제 이번주에 제이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어, 5연멸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4연멸이면 이제 출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어, 여기는 제외 가능그룹에 있는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6수를 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그룹 세번째입니다 여기는 대상수가 13, 15, 27, 29 34, 40인데요 우연멸이딱네번 어, 있었는데 어, 지난주에도 전멸을 해서 8연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 여기서는 제간그룹에13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섯 수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3도 주의깊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필출그룹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19, 20, 21, 28, 29, 30이 여섯 수인데요 유견별이 어 딱두번 있었는데 현재 유견별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서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미출, 장기 미출 그룹들이 있죠. 그두 개를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19, 20, 21에서 한 수, 28, 29, 30, 한 수, 이런 식으로 두 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꼭한 수란 뜻은 아니에요. 한수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출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3 8 38그스인데요 어, 여기 3 8글스가 현재 2연멸 중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여기서는 13하고 33이 제2그룹에 들어있습니다. 보면 나머지 수에서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3, 33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8을 빼놓으면 이렇게 되죠. 어, 33, 23, 33, 43, 18, 28, 38. 8을 빼고 보면 5연멸 중이에요. 4연멸이딱네번 있었는데 5연멸 중입니다. 신기록 중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33이 흰색이어야 되는데 여기 위에 흰색이 붙어있죠. 그래서 여기 13과 33은 이거는 제일 가는 그룹에 들어있죠. 요거 빼놓고 보면 여섯 수가 되는데요. 그 여섯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3, 33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는 필출 그룹 다섯 번째였습니다. 자, 이거는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들입니다. 여기는세 그룹을 가져왔는데요. 12, 17, 29, 26, 33, 44, 7, 42,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그, 무출, 미, 무출, 어, 그, 타이 기록 중인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 여기서는출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 수들입니다. 이건 매주 같은 수가 아닙니다. 이건 매주 이렇게 숫자는, 대상수는 바뀌어요. 그러나, 이거를 추출한, 추, 추출한 그 그룹들이 이게 필출 가능성이 높아진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그룹에서는 12하고 17이 제외 가능수에 있으니까 29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2, 17을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6하고 44를 먼저 살펴보시고 33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42를 먼저 보시고, 어, 7을, 어, 그, 어, 다시 42가 아니라면 7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기타와 자료상 필출 가능수 네 그룹을 올려드렸는데, 어, 두 그룹에서 출했습니다. 두 그룹은 전멸을 했죠. 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모두 다,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 다 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주 978회 분석을 어, 모두 마치고요. 어, 여러분들 어, 가지신 자료하고 어, 비교해 보시라고 이번 주에 일찍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화일이죠. 평상시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늦으면 토요일고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어, 화요일에 일찍 엄청 올려드리니까 어, 여러분들이 가지신 자료하고 비교하셔서 충분히 비교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대박 나기 바랍니다. 어, 끝으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아, 부탁드리면서 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